안녕하세요. 클리 쌤입니다. 음, 요즘 여러분들한테 오는 메일들을 보면 대부분 어떤 마음속에 트라우마를 가진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걸 제가 느낍니다. 아, 저도 마찬가지였고 심리적인 어떤 부침을 굉장히 심하게 아, 겪었었고 그걸 또 해결하고 아, 헤쳐나가다 보니까 이 채널에서 여러분들하고 이런 마음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영원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예전에 내가 어떤 기회를 놓치고 지금 더안 좋은 상황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음, 이럴 때 굉장한 후회를 하고 이제 바보 천치라고 막 자기를 막 자학을 하죠. 음. 아, 예전에 그 기회를 내가 놓쳐 버리고 어떤 욕심 때문에 더잘 되려고 했었는데 지금 상태가 더 나빠져 버렸거나 예전엔 정말 잘 나갔는데 뭐 돈도 잘 벌고 뭐 경제적으로든 뭐 마음적으로든 어, 잘 나갔는데 지금은 완전 폭삭 망했다거나 마음이 완전 쪼그라들거나 예전에 나, 잘나가던 나를 계속 기억하기만 하고 계속 되돌리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계속 교차를 하는 분들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영원한 건 없다 아, 설령 내가 예전에 가졌던 어떤 기회나 좋은 어떤 운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더라도 언젠가는 끝은 있어요 타의에 의해서든 자의에 의해서든 이 세상에 끝이 없는 게 없어요 직장생활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음에 내가 무언가 내 업을 하기 위해서 한 번은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사업을 하더라도 아무리 지금 이 아이템으로 잘 되더라도 그 하나에 의존하면 또 불안하기 때문에 다른 거를 병행해서 또 준비를 하게 되죠 사람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언젠가는 떠날 사람들이 꼭 있고 마음을 추스리지 못할 때 사람은 이제 두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는데 첫번째는 하염없이 그 자리에 이제 아, 눌러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이는 저 차들을 보세요. 음, 내가 이 도로를 이렇게 걷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뚜벅뚜벅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걸어가면 지나가는 차가 보기에 야저 사람은 그래도 뭔가 걷고 있구나 움직이고 있구나 택시라도 불러 서울 어떤 모양새를 갖추고 있구나 생각을 하는데 저기 멀리 떨어져 가지고 한 곳의 구석에서 그냥 앉아 있기만 하면 지나가던 택시도 그대로 지나쳐 버립니다 그 택시가 어떤 기회인데 저 앉아 있는 사람 곁에 가서까지 억지로 일으켜 세울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마디마디 끊어졌다고 막 생각을 해요 어떤 사건 어떤 힘든 일이 막 발생을 하면 내 인생이 여기서 끊겼다. 끊기는 것처럼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시 이걸 복구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요. 그 안에 시간이 너무나 텀이 길어지다 보니까 계속 버퍼링이 걸리죠. 아, 영화 볼때 버퍼링이 걸리듯이 이 방황하는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또 후회가 느껴지는 게 야, 그 시간에 뭐라도 할걸? 계속 후회가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지금 아무리 잘 나가도 항상 무언가를 대비해야 돼요. 지금 못 나가도 잘 나갈 걸 대비해서 내가 준비를 계속 하고 있어야겠죠 왜냐 영원한 건 없으니까 근데 마음이 가라앉다 보면 내 불행이 완전히 영원히 될 거라고 혼자 주문을 외웁니다 완전히 예언을 해요 마음이 전부입니다 자 마음이 전부예요 행동을 지배하는 것도 마음이고 자, 사연 보내신 분 중에도 사업하다가 지금 거의 백수로 지내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이 전에 한번 잃었던 그 성취감 그거를 다시 한번 꺼내들 필요가 있어요 아, 한 번을 했는데 왜두 번은 못하겠습니까 그걸로 내 운이 다 했다 생각을 하면 그 누구도 나한테 운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내 운은 내가 만든다 내가 바로 서고 내가 조금 더 강해지려면 어떤 위로에 익숙해지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위로라는 건 결국에는 나를 잠깐 일으켜 세우는데 그 무릎을 펴게 만드는 건 결국에는 내 마음밖에 없어요 아, 영원한 건 없다 일단 내일을 아, 시작합시다